지금부터는 이제 타로 카드로서 우리는 풀수 있는 타로 카드는 제한적이다 이런 말 하재 제한적이라는 그 자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다 그쵸 누구말 일단 사주만 갖고 풍수 못하듯이 사주만 갖고 성능 못하듯이 사주만 갖고 점못 치듯이 음, 그런 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면 습성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 행동이다, 이 말이야. 이세 가지에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담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음. 음. 음. 음. 음. 제가 그 사이에 옛날에 우리 임시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 운세 상담 타로 탈 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때 카드도 좀그영미가를 내가 부여 담지 못하고 운세상담이에요 단순 운세사는 운세상담 보조장치로서 우리가 말을 하는거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 상담을 해갖고 내 상담해주세요 갖고 이래 갖고 가만히 있는거야 말하면 아니요 이 말해도 아니요 이래도 아니요 했어요. 맞춰봐라 아니요 아니요 했는데 <웃음> 무슨 상담할게야 그러면 귀에 눌리가지고요, 응. 확 아는 것도 다 도망 다가 어, 그래 놓고 어떻게. 초딩이. 그렇게 보면. 당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어디 가게 되면, 아, 당신은 못 봐주겠으니까 가봐. 그럼 당신은 정계가 안 놓아. 이런 식으로 네. 대변할 거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음.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고 없고, 음. 급이 나가지고 처음에 초딩들은, 음. 선생님 계십니까? 문 열어보면 벌써 급을 내가 선생님 하지. 아, 가고. 선생님이 요새 학교가 어떤데 선생님이 가장 친한, 친구가 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어디, 위에 어딨노? 요새는 선생님 위에 없다. 선생님은 완전히 학생들 종이다, 종. 요새 학교 가봐라. 학생들인데, 선생님이 막마엄매는 잘해주는 거 모른다. 요새 세상 엄매는 좋아지는지 모른다. 그니까 부담 갖지 마. 그죠? 다, 그러면 타로 가져가지고 무엇을 상담할까? 상담 가능할까 이거지 그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을 유치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 갖고 궁금하다는 거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이거 운명을 내면 식으로 푸는 것은 몰라 이? 그러면 타로 카드는 어떻게 자, 행동 심리와 습성 심리를 푼다고 그랬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 카드를 딱 가지고 딱 풀게 되면, 자, 7장 카드 갖고 쫙 돌리고, 8장 카드가 쫙 돌리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 성격은 어떻고, 나는 어떤 것을 쫙다풀수 있는 거야. 성격, 진로, 이런 모든 걸다풀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우리 뭐연예인 연애운 뭐, 사업은, 이거 전부 다 똑같다. 여러분, 사업은, 뭐, 직장운 이런 거는, 이거는 아주 간단한 논리, 간단한 논리. 자, 세 번째. 젊은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노는 것은 어떨까 젊은 상담할 거 있는 거. 뭐가 있다고 생각해. 이건 나눠놓고. 야, 타로카드 하게 는데내 운명이 어떻소 이런 말은 안할거이가그지 그럼 말을 바꿔야지. 당신은, 당신이, 당, 당신의 운명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바꾸는 거요 저는 좀 이따가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필요한 게. 가드 갖고 뭐가 필요하겠나? 궁합 가능하겠나? 궁합 가능하지. 궁합 테스트부터 궁합에 이렇게까지. 이 모든 거다 푼다, 마. 상대방의, 상대방의 심리까지 다 한다. 상대, 상대방의 심리를 다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방 심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성사이에 있는데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남자가 성반응이 없어 그러면 나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다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헛다리 짓지 말아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제 가서 저 사람이 소극적이니까 대시해 아니면 보쯤 사와 이렇게 도할 수도 있는 거지자 네번째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요새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 행운의 색 그렇지? 이런 것을 우리는 타로카드로 처음 다할수 있어. 다섯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핸드폰 번호도 이 타로카드가 꼭다할수 있어. 여러분들 귀신 또다풀수 있어. 이거 또 필요한 게뭐 있나? 태길도 다할수 있어. 또검전 응. 예? 검전 사분이나 뭐 금전이나 그게 거의 똑같은 거지. 예전에 할 때는. 응. 그거는 계획은, 지금 이거는 심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가 이것을 푸는 것이니까. 그렇지. 타로카드가, 뭐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타로카드 갖고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물어봐요. 못 거? 음, 어떤 것이 못하겠는가. 자, 미래에 점치는 것은 뭐 한다 하지 마라는 것이다. 미래 거는 하지 마라는 거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를 우리는 푸는 거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은 절대 하지 말라는 그거는 이제, 이제 점쟁이다 하는 뜻이지 지금부터 그 미래를 향해서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사할 때 지금 순간이지만 어떻게 보 미래잖아 아, 그럼 아, 그것도. 그거는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할수 있지. 이사 가는 것도 다할수 있어. 뭐, 저 정도면은 웬만한 우리 그 2만 사이까 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또또 집에 있어야 있는 거뭐 풍수, 인테리어 이런 것도 다볼수 있어. 아, 그런 거는 택일다또 내 이름이 좋냐안좋냐 좋냐 이런 것까지 이름 성명아 이런 거다할수 있어. 작명은 못 하지만. 태어나는 아이 애들. 뭐? 태어나는 지향 즐게. 아, 그거는 태어나는 아이는 사주로 풀어야지. 그것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막 간념으로 놓으란다고 넣고 오지마안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태어난 아이는. 그안 되나요? 그거는 수, 수리 사주로 택이를 해야지. 음. 그거는 수리 사주로 논리적으로 택이를 해야지. 그러면 이가뭐 아무것도 없잖아 안 풀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 여기는 지금 상담의 능력을 내 솔직히 말해서 50배 이상의 지금 타로 상담의 50배 이상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 강분미한 이론을 여기서 처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오갖고 내가 뭐, 두달 예비교육하고, 뭐또두달 실습교육하고 한다니까 세팡이 봤지? 사주,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대. 사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요. 음.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푸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수리사주로 푸는 수밖에 없어. 지금의 행동심리와 섭성은 다 풀어내는데, 이 마지막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못 푸는 거야 그건 어떻게 수리사주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해놔 놓고 나는 타고난 운명이 뭘까 이게 내 운명과 이거하고 접목이 될까 이것을 풀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채를 더 내야지 다르게 타로카도 복채하고 수리사주 복채하고는 다르니까 이거는 만원 냈으면 이거는 5만원 내야지 그죠 왜냐하면 지금의 심리는 강범에게 다할수 있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자기 그거를 푸는 것이고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거를 푸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고 성공의 여부는 내 내면 아요 자기 능력을 노래도 못하는 게 가수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성공하겠는안 되겠나 놀때 노래를 잘해도 성공 활동 말동인데 운동을 잘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성공하겠나 안되잖아요 그죠? 노력만 갖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수리사주에서 자, 응. 저 다로에서 수리사주를 유도를 해야 되니까 응. 수리사주까지 유도를 다로면 끝나는 게 아니다. 아 유, 유도할 필요는 없고 이거 하는데 내면의 내가 성공 여부 미래 그거할 때는 유도가 아니고 별도의 상담, 부가적인 상담. 깊이 또, 있나 깊이. 이거 바로로서 다루, 다루, 만족하고 감언거만닙니까 그러니까 아, 요거는 아, 그것은 이제 또 수리 사조의 내면적인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음, 그 그러니까 이것이 다 따로지만은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털은 똑같다는 거다. 털 기본 털은 기본 털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완벽한 이론과 논리로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 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야 복습하고 시습하고 응, 노력하고 시습하고 자 이것에서 이 천부경 타로카드는 숫자와 타로카드의 의미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타고난 업장이나 타고난 뭐인생짐이라든 이걸 모르잖아. 지가 지금 노력해왔고 하고자 하는 욕구만 풀 뿐이다. 근데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자 그러면 사주와 타로의 차이점이 뭘까. 결정적인 차이점 지금 사주를 선호하겠나 타로 카드를 선호하겠나. 옛날 사람들은 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주를 선호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타로 보러 가는 게 많다. 자, 그러면 시대의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감지해야 돼. 우리는 카운셀러라 하는 거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상담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비교해보자. 여기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 이기는 젊은 사람들 이하,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하게 돼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떨까? 타로의 장점. 자, 우리는 어 어른들은 이 세뇌가 되어 왔어. 타고난 전세기라는 이 꼬약한 이, 이 세뇌가 되어 왔는 상태고 젊은 세대는 이런 세뇌가 안 되온 상태라. 그래서 자기 참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주는 일방적인 통행이고 일방통행, 그죠? 일방적인 상담법이고 이거는 어떻게? 함께하는 상담법이다 동행이다 동행. 그지 함께 동행하는 거야 타로 상담은 어떻게? 이게 펼쳐지기 때문에 나는 그게 하겠지? 북지 하고 같이 가는 거야 동행이다 자네 번째는 이 한자라는 거다 젊은 세대는 한자 이거 필요 없다 하는 거야 한글도 막 길어서 한 글자로 만들어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이 세대는 지금 어떻게 이 생명 이그 연령이 우리가 급격하게 우리 노령화 고령화 돼 갖고 생명이 연장되면서 이렇게 이것을 선화시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기존의 이 세대가 가보고 나면 이 사주 이거는 한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거 그러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자 쓰면 어떻게 어쩌면 외계인 취급할지도 모른다. 상담하는데 한자기 적어나놓고 하게 되면 외계인 취급할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초등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피하였던 1, 2, 3, 4, 샘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엄청나게 강하게 앞으로 다가가게 될거야 이것이 시대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워낙 발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스콤도 워낙 발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한다 내가 잘했다 이런 소리는 안돼 모두 점검을 다 해볼 수 있으니까 휴대폰 안에서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 이거 전부 다 알잖아 아무리 거짓말을 해놔도 다 안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시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들은 함께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겠나 안해야 되겠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무엇이 가능할까 이거 잖아. 이런 시대에서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을 위해서 이게 시작은 했지만 그죠 이런 앉아 가지고 기다리는 상담은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조만간 에 빨리 바꿔야 돼. 기다리는 상담은 안된다. 두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실력이 돼 가지고 남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야 돼요 이제 세 번째는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월등하게 막인데 이게 시스템 이용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만들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네 번째 아마 올말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바일 모바일 상담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이런 여러분들이 지식db 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출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지금은 어떻게 수리사주의 그 수리사주는 만들어지게 되면 타로카드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 상담시스템이 어떤 상담시스템이면 타로카드를 이용하든지 숫자연산법을 하든지 거기서 자기가 착착착 모바일로 착착착착가 책임만 딱찍기면 책임만 딱 찍으면 탁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 화면에 탁탁탁탁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바로 상담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상담 자에게꼭누리게 되면 여기에 나는 사업분이다 하게 되면 여기에도 사업분이탁 떠보러 같이 그러면 바로 상담만 하면 될수 있는 그런 필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부터 먼저 남인데 모범이 돼야 된다. 자, 아까 위에 있잖아요. 그지왜 상담, 상담 선생은 위에 있고 상담자는 밑에 있는지 알겠나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모범이 돼야 된다.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모범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나? 첫째 내 생활이 지장이 상담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고 나에게 수입이 적절하게 와야 되고 내 생각이 올바라 야 되고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만이 된다 왜? 그래야 내가 잘살수 있어야 남도 잘살수 있도록 상담해 줄 것이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망해반 사람이 안 망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운 거야 망해반 사람이 안 망하는 방법을 알지. 내가 잘,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남을 잘 먹고 잘 살게 할수 있는 상담은 없다. 음. 예. 그러면 우리부터 먼저 막 갖고 해야 되는 거야. 예.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상담도 하고 생활에 편리하고 생활도 편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되고 다른 사람도 교육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모범이 돼야 돼. 모범. 그래서 우리는 상담선생은 욕을 하는 거다 이것이 어떻게 해? 행동만 하면 안되고 어떻게 해? 여기 붙었잖아 말도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죠 말도 해갖고 앞으로 쳐다보고 눈이 10개 20개가 팍 오게 되면 나눈 감아보고 눈 하살에 눈, 눈 감아보고 이래 보면 곤란하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부터 먼저 다녀. 모범이 돼야 되거든, 모범. 모범. 어, 그래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해야 된다. 자, 오늘 오전 시간은 여기서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우리 명제 부분에 하겠습니다.